안녕하세요 신유부동산입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토지는 장안면금일리에위치해 있으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지목은 임야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는데요 장안 첨단산업단지 방향으로 목적지에 오셔도 되고요 82번 국도를 통한 우정읍 초입에서 오셔도 됩니다 토지의 현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그라미가 그려진 부분은 구규지로 되어 있으며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데요. 참고할 부분으로 농지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농막 설치가 가능하지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농업인과 임업인만이 산지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형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농지의 현재 이용상태는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laughs>